네, 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 이제 곧 설날이라서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이게 될 텐데 명절때가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 평소엔 괜찮았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돼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명절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필수로 점검해야 할것 8가지를 알아보려고 해.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자년에도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시청하시고 고양길 안전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동튜브 그래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외우기 쉽게 내가 정리를 했는데 점검상 앞글자만 모아서 원행 앤 베타브라유 이렇게 외우면 쉽겠지? 원행 앤 베타브라유 원행 앤 베타브라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 첫 번째 워셔액의 상태. 겨울철에 워셔액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간혹 눈이라도 오는 날엔 상당히 아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워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워셔액이 모두 소모돼 와이퍼를 움직여도 잘 닦이지 않으면서 설상가상 눈이 녹아 얼어붙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을 나도 해보았는데 특히 야간 장거리 운전 시에는 길도 막히고 워셔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워셔액을 보충하거나 여분의 양을 차에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 두 번째, 냉각수의 상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엔진도 과열되기 때문에 뜨거워진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의 상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만약 엔진의 고열로 계속 운행이 된다면 실린더와 피스톤이 들어부터 시동이 꺼지게 되고 설사 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문제는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냉각수의 점검은 꼭 필요한데 냉각수 통의 옆면을 보면 매시멈과 미니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적정하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보충을 해주면 되겠지 세 번째 엔진 오일의 상태 장거리 운전은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보다 고속 주행과 서행이 반복되고 오랫동안 주행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엔진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엔진의 부품에도 무리가 갈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양이 부족하거나 교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장이나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점검은 주행 후에 20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엔진 오일 게이지를 빼서 닦아 주고 다시 찍어 봐서 게이지에 F와 L 사이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일의 색상이 너무 짙은 경우엔 정비 업체를 찾아가서 교체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지. 네 번째 배터리의 상태, 동티뷰. 배터리는 차량 운행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야 하는데 겨울철엔 영하의 온도에서 배터리의 출력이 낮아지고 시동을 걸기 위해 엔진에 주어야 하는 힘은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우선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배터리의 상단에 동그랗게 표시창이 있는데 녹색은 정상, 검은색은 충전, 흰색은 교체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아 그리고 혹시라도 추운 곳에 차를 세워놨다가 시동을 걸려고 할때 걸릴 듯 걸릴 듯 걸리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계속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핫팩으로 따뜻하게 해주거나 따뜻한 물이 준비되면 타월로 배터리를 덮어주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 시동을 걸면 쉽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다섯 번째 타이어의 상태 겨울철 타이어의 공기압은 제동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꼭 점검해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 되면 타이어 내부의 공기의 압력이 수축돼서 공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름철 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공기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적정한 제동 성능을 유지하게 되고 또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섯 번째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 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 때보다 차도 밀리고 정체 구간이 많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고 또 명절이라서 짐도 많이 싣고 사람들도 많이 타게 돼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열을 많이 받게 되고 쉽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업체를 들려 꼭 점검받고 출발하는 게 좋겠지 일곱 번째 라이트의 상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야간에도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라이트의 점검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우선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 뒤, 미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앞뒤 비상등과 좌우 방향 지시 등을 확인하고, 안개등도 확인해주고, 브레이크 등과 후진 등은 잘 작동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 좋겠지. 라이트의 상태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차량들에게 내 존재감을 알리는 수단 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지 여덟번째 유리의 상태, 마지막인데 자동차 안과 밖의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김서림과 또 아침에 앞유리에 생긴 성에 모두가 운전할 때 안전운전에 무척 지장을 주게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전용 케미칼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거리 운행 전에 안쪽 유리에 헤어샴푸를 꼭짠 젖은 타월에 묻혀서 유리에 발라준 후 마른 타월로 닦아내면 오랫동안 김서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앞유리에 성애가 생겼을 때는 식초 3대 물 1의 비율로 섞거나 또 소독용 알코올 2, 물 1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쉽게 성해가 녹아내리니까 장거리 운행 전에 미리 준비하고 출발하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고향 가시는 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이 갈때올때 때 길이 막혀 무척 고생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고향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요 꾸준히 구독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갈린다 수고했어, 동티뷰